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이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네요 맨날 회사에서 상품 얘기하고 보상 얘기만 있는데 오늘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 지금 시각은 한 8시 10분 정도 돼요 어, 그전에는 참일찍 어, 6시 7시에 나오긴 했는데 저 보호망도 요즘에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아 기분 좋네요 아침에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또 유튜브도 찍으려고 하고 또 상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아 저기 또 우리 팀장님께서 또 일찍 나오셨네요 네 새로 나오신 팀장님인데 예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네어 인사하네요 네 일단은 뭐몇분 나왔어요 뭐 회사에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 보호막 아침부터 또 아자아자 화이팅 어저께도 한 12시 넘어서 퇴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보험쌤님 보험쌤님 또아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제가 예, 기습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뭐 초췌한 건 아니지만 항상 뭐 이쁘시니까 어몇시 나오겠어요 오늘? 네 7시 반이요 아유 역시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틀립니다 네자 나와서 오늘의 또 오늘 아침부터 뭐 하셨어요? 또뭐 설계하고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저희 보고망 팀은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활기차고 또신입분들도 어,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활기 넘치게 또 오늘 하루 보람차게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제 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방을 보시면요 네제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네뭐 그렇게 깨끗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넓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저기 크로마키 있고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초췌하죠 초췌하고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있고요 저는 그래요 뭐 사무실이 솔직히 뭐 진짜 어뭐 좋고 뭐 도로변에 있고 삐까뻔쩍하고 그런 거보다 솔직히 아 우리 사무실이 정말 가족처럼. 끈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일을 잘할 수 있고 솔직히 실적 어잘한 데서 거의 뭐 건물도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같이 건물도 좋으면 좋겠지만 근데 건물보다는 어 우리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저희 유튜브 촬영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 조명 있고 여기 크로마키 크로마키 크로마키 장기 울리면 또 이게 색깔이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는 예프롬프트 프롬프트형인가 예 그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그, 그 글자가 막 올라가죠 뉴스 앵커처럼요 올라가고 가운데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보면 컴퓨터랑 이제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무실이 좋지는 않지만 저 보호망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 팀장님과 들 같이 소소하게 일을 하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회의실인데요 일단은 보호망 사무실에 그게 어떻게 뭐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 서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요, 미팅도 하고. 여 뒤에 보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TV처럼 노트 칠판도 되고요. 다양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우리 저기 총무자인데 오늘 목요일 날 쉰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잠깐 어, 오늘 하루만 쉬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직 여덟 시밖에 안 돼서 출근은 아홉 시. 자어찌됐든 간에 저 보호망 사무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뭐, 그렇게, 뭐, 휴양 찬란하진 않지만, 그냥 같이 나와서 유튜브도 찍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라 좋고요저 보호망도 오늘도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보호망 항상 열심히 할테니까, 일단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좀 이쁘게 봐주세요. 맨날 댓글이나 이렇게 좀안 좋은 댓글 남겨주지 마시고, 저 보호망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압니까? 그래도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쁘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저 보호망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화이팅!